뭔가 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꿀메남 청풍소장입니다 아 오늘도 이러고 주무실겁니까 아,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창사일에 처음으로 보상판매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바이오가드를 애용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바이오가드 4세대 특허 그리고 디자인 출원 기념과 신제품을 런칭한 기념으로 아주 혁신 기술이 적용되어서 아주 소비자들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 혜택을 많은 분들께 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 바이오가드라고 하는 거를 모르시는 분도 많았고 또 잘못된 오해를 가진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양압기하고 이 4세대 장착 한번 많이 뜨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양압기 적응 못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저희가 보상 판매를 준비했으니까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압기가 너무 압력이 높아서 쓰시기 힘든 분들도 이걸 같이 써주면 굉장히 양압기 적응 하니고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양압기 사용자들은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4세대 무광장치 네. 기도를 열어주는데 기존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또 편리하고 효과도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된이 장치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관점에서의 장치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네. 모든 분들께 다 해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선착순으로 40명, 40명, 40분께만 일단 혜택을 들어보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하셔가지고 예약을 해주셔야 되는데 꽤 많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빨리 하시는 분들이 빨리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전화 따르기기 요미, 기기기 요미.